월드컵 때까지 리그 안녕 <웃음> Respect 07, please s e you! 아까 형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. 오늘 자체 골을 넣은 밀렌코비치 얼굴은 그려주면서 아니 지난 베로나전 유일한 결승골의 주인공이 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멀티골까지 넣었는데 내 얼굴은 안그려주신 이유가 뭐요 내가 밀렌코비치보다 명성이 딸린다는 겁니까?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세리에 짬밥이 얼만데 아니 시끄럽고 쟤네 월드컵 나가고 너는 못 나가잖아 음? 하지만 모이스 뭐 그것은 니네 국가대표팀의 잘못이니까 나를 원망하지 말게 월드컵 이후에 활약하면 그땐 그려주마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정신차리고 2026년엔 꼭 참석하길 바랍니다. 에? 월드컵대에 뵙겠습니다.